되니까. 네. 여기 세 자리 안 나올까? 음. 그래도 아무래도 해당은 조금 이제 여기를 그럼 이렇게 하자고 여기를 안녕하십니까 광수TV 성광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오픈 전에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사업자가 음식점으로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업허가증을 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사업증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영업허가증 내고 뭐 사업자 받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꽤 걸리고 비용도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지금 하시는 사장님한테 영업허가증을 저희가 승계를 받으면 훨씬 유리해요 승계받으면 소방점검 따로 받을 필요 없고 나름대로 빨리 진행이 처리가 돼요 승계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 영업허가증 승계받아서 사업자만 저희 이름으로 다시 내면 돼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CCTV가 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CCTV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장사를 하기 전에 이제 cctv를 설치하고 계약하려면 은 cctv 설치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요 cctv 설치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기본 한 4대 다는데 20만원 돈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또 20만원이 또 소비가 되겠죠 여기가 건물 전체가 한군데서 쓰고 있어서 승계를 받게 되면 은 6만원인데 다시 가입을 하면 11만 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 부청 부분, 그리고 CCTV 부분,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 여기 기존에 장사하시던 사장님께서 혹시라도 1년 안에 혹시라도 미성년자가 한번 걸렸으면 1년 내에 다시 미성년자가 걸리면 뭐 이제 벌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영업정지 두 달이 걸립니다 1년 내에 두 번이 걸려버리면 은 벌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영업정지 두 달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 어? 기존 영업장에서 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이 영업에 걸린 거예요 그런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설명해 드려야 될 거는 제가 인테리어 도면을 뽑았는데 여기서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구성은 맞춰야 됩니다 그 부분을 왜 제가 맞추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TV 있죠? 절대 TV를 넣으시면 안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못하시는 분들이 꼭 TV 먼저 설치하세요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테이블들 테이블도 들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한테 테이블은 빼가달라 왜냐? 원상복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분은 근데 제가 테이블만 빼가라 이러니까 땡키죠 그분은 도면을 가져왔는데 제가 제가 이제 요구한 도면입니다 이게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은 중간에 칸막이를 따로 해줘야 되는데 칸막이를 빼먹었고 테이블 구성 자체가 충분히 뺄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더 나옵니다. 이쪽은 한 자리 더 나오는데 덜 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자로 오늘 다 재서 테이블이 몇 개가 뺄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넣을 수 있는지 정확한 치수를 미리 인테리어 하기 전에 테이블을 뽑아와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짜야 되니까 미리 정확한 치수를 재서 노순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제가 체크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유리한 부분 지금 기존에 장사하던 곳에 와서 제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따라오십시죠 여기 보시면은 주방이 다 막혀있어요 저는 장사할 때 주방을 왜 오픈 주방을 하냐면 은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밖에 손님들을 볼수 있어야 돼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손님들이 주방 깨끗한가 안한가 이걸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저희 주방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손님들 표정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있나 아니면 손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더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주방은 최대한 오픈시킬 수 있으면 오픈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어 인테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최대한 오픈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다 오픈시킬 겁니다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평수에 비해서 주방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주, 안 그래도 주방이 큰데 이쪽은 주방이 쓸데없는 공간이에요 지금. 쓸데없는 공간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철거를 하고 오픈을 시킬 거고 여기다가 백주방이라 그러죠. 백주방 칸막이를 만들어 줄 거고 백주방에서 반찬 나갈 수 있는 부분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이쪽은 그 밖에 이제 술짝이라든가 술 냉장고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공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쪽에 다몰 거예요. 다 이제 백주방 주류 냉장고 이런 식으로 이쪽 공간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쓸데없는 불 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평수에 비해서 여기는 중화요리 웍을 넣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의 다새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도 새 거예요 냉장고들도 다새 거예요 보일러 작업 정확하게 잘 해놨고 이거는 다 활용할 겁니다 제가 활용을 하되 이 공간 이 공간은 싹 철거를 할 겁니다 싹 철거를 하고 뭐를 생각이냐면 은이 공간은 수족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족관 큰게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 제가 해산물 장사하다 보니까 수족관이 어, 원래는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간을 활용해보니까 밖에 있을 위치가 없어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은 수족관에서도 냉장고하고 똑같기 때문에 열기가 나요 웬만하면 수족관은 바깥쪽에 하는데 환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틀려져요. 근데 1층이다 보니까 수족관이 안으로 들어와도 충분히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안으로 수족관을 넣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은 냉장고 또 하나 더 있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냉장고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지금 오히려 더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또 밖에 또 나가 보시면 제가 있는 서 있는 뒤쪽 부분을 이렇게 룸을 만들 겁니다. 제가 이쪽에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리고 뭐 어디 사장님들, 회장님들도 오실 거란 말입니다. 아, 플라이빗한 공간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룸을 한 군데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쪽을 룸을 만들 거고. 평수가 작다보니 이쪽 보시면은 이쪽은 다틀 거예요 이 자리 자체가 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게이 자리 자체가 원래 늘보리 들어오기 전에 카페였을 겁니다 딱 위에 천장도 그렇고 딱 카페 스타일로 지어놨어요 이 공간이 제가 볼 때는 흡연실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카페를 짐작했냐 면면 들어오는 문 쪽, 문 쪽에 D 자가 적혀 있어요. 그럼 D 자가 적혀 있으면, D 자가 뭐, 무슨 카페지? 카페베네. 아, 카페베네. 아, D 자가 적혀 있으면 카페베네입니다. 그래서, 늘보리 전에 카페베네가 여기 있었다. 근데, 흡연실을 만들다 보니, 앞에 저, 지금 유리 이거, 이 유리 때, 하나 때문에 여기 공간이 다 죽어요. 답답한, 답답한 느낌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이거는. 여기 보면 실리콘으로 다 막아놨어요, 지금. 이거는 다 쳐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다, 다시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요 공간, 테이블 앉는 공간을 잘 정리해줬을 때, 요쪽 자리가, 도면상으로 보면 입구 들어왔을 때, 세 칸이 있는데 2인석 밖에 안된다고 나와있어요 도면상에는 근데 저는 6인석으로 뺄겁니다 이거 없애버리고 들어왔을 때 이쪽 길로 하고 여기는 6인석 이쪽은 북박이 의자로 쫙 돌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지금 지금 인테리어를 할 생각인데 정확한 치수를 내려고 오늘 온 거고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장실도 기존의 화장실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이 카페 화장실이에요. 딱. 들어오시면 화장실 깨끗해요. 딱 카페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제가 활용할 수 있다. 아, 그 부분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테라스 자체가 자 제가 건물주분한테 벌써 얘기를 드렸어요 애매하게 빼냈어 하다못해 2인석도 아니고 3인석도 아니고 요 공간만 빼면 은 4인석이 충분히 두 군데가 나오는데 애매하게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으로 앞부, 앞쪽부터 통으로 해서 여기까지 빼놓은 걸로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빼놓은 걸로 어 근무주 분하고 벌써 얘기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높은 차가 나오, 들어와 있으면 은 저희 가게는 다 가려요 그래서 주차가 중요하다고 계약 전에 저는 다 설명을 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어, 이쪽 자리는 주차를 안 하는 걸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는 주차 공간을 저희가 이쪽에 확보하지 않고 다른 발렛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활용하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 공간은 주차를 안할 겁니다 1300원 어, 입니다 이게 입구잖아요 아니 이거 입구지 네, 이 입구쪽 입구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1300 잡은 거거든 1300, 1300 잡으면 얼마야? 여기가 1300? 맞아? 1300 잡은 거? 아니 아니 저쪽에서 잡았구나 잠깐만 이쪽으로는 1500, 1600 정도 되겠다 여기서 나오지? 충분히, 나오. 충분히 나오지? 여기서 자이 공간이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1500이 남아 여유가 1500이면 중간으로 뭐 카트 왕따갔다 해도 되거든 전혀 문제 없어 1500이면 충분히, 충분히 저쪽 안쪽도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는 여기는 충분히 6인석을 뺄수 있어요 3칸을 그러면 6명을 더안칠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1300 잡았거든 여기 잡았더라고 근데 넉넉하게 해서 아 1300이구나 여기까지 잡았더라고 어. 자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쪽 라인이 세 자리가 나오는데 세 자리를 굳이 4인석으로 안 하고 6인석으로 뺐을 때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이쪽 라인은 다시 한번 재 봐야 되는데 중간에 그 룸이 들어가고 중간에 4인석이 들어갈지 안 될지 그 부분도 정확한 치수를 재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4인석은 아예 안될것 같고 2인석도 될지 안 될지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요 20cm 하나 때문에 테이블을 양쪽으로 놨고못 놓고, 놓고 이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테이블 제작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북박이 의자 제작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체크를 하고 어떤 부분을 롯수가 안 생기게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테이블 하나가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면 은 테이블 제작하고 또 제작하려면 또 비용이 더더블이 들어요. 제작할 때 같이 제작해야 되고 그 치수를 정확하게 알고 제작해야지 잘못되면 은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장사가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 미리미리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 내는 걸 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인테리어 완성되고 나서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